안녕 최작가야 당구에서 필승 하는 법을 알려줄게 일단 뽀록으로 상대방 멘탈을 털어줘 한 번에 말고 꾸준히 작은 작은 털어줘 자 그리고나선 시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공을 바꿔줘 걸릴 때까지? 계속 쳐. 괜찮아. 걸릴 때까지는 전부 특점 인정이야. 아이코야, 이런. 걸려버렸네? 하지만, 걱정 마. 이쯤 되면 상대방 마탱이는?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으니까 어때? 제 정신 아니지? 이때 하나만 조심해. 너도 마탱이 가면 안 돼. 정신 차려, 이 새끼야. <웃음> 흠. 음? 어메 마탱이 가본다야. I'm sorry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얘. 응. 오케이. 이야. <웃음>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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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대 좋았어 오케이 아따 죄송해요. 아싸. 드레스. <웃음> 娃娃<音声><音声><音声><音声><音声><音声><音声> 손이리고. 아 뭐해 이리로. 아웃다 미안오용. 아이고 미안. 너 집에 가. Nope. No god, please no. No. <laughs> t a f a n Tastamir of Chal Chio.